잉여맨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들헬름이라는 게임 우리가 귀신이 되어서 술래잡기를 하는 맵이죠 어. <웃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 무서워! 어쩜 안아줘! 이걸 안아줄대요! 못다와요! 너부터 죽을 <죽인> 거야! <웃음> 칼로 아니, 우리 줄게못 맞아 잉여맨 귀여운 축가 니네들 나와 기억안 아. 했대요 오다다다다다이때님 원래 귀여운건데 아 진짜 짜증나게 하죠 얘들아 <웃음> <웃음> <웃음> 어딨죠? 큐티 엔젤 교류 등장! 아, 어 일단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웃음> <웃음> 아니 뭐안 보여? 살아난 거 아니지? 쟤네 살아난 거 같은데? 아니 죽었어. 깜찍. 아 어디 갔어? 키야? 왜 이렇게 맵이 넓냐고. 리아나 1분 18초 남았다. 너네 너무 좋다. 진짜 이제 부활했잖아. 여미나 내가 위치를 알려 주면 다 죽여 줄래? <웃음> 그래, 말해 봐. 싫다. 아, 어, 내가 왜 알려 줘? 어, 방금 여매니 건물 2층, 2층 확인, 확인. 얘네 키야? 어디 있어? 얘네 어디서방뒤지기 확인 확인! 확인 확인! 방금 잠깐 볼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옵션 보느라 못 봤다! 눈 감아버렸다! 여맨이 폭도 걸어가 는 i n 데 walking, walking, w 있을 리가 없잖아 a 가 k i n g w 이 l k i n g w a l 이 i n g w a l 아, 아, 아, 제발 잡고 간다 자그죽여줘 제발 제 아까부터 깜찍깜찍하는 저 녀석 야! 막 자는 소리야 어저긴 막힌 소냐 아이 죽은 애가 왜 말해 어 괜찮아 귀여우면서 이어수 있어 저도 에서겠어이야 어우 다가사줘사 예! 1조! 와! 아 짜! 나의 기억으로 부셔 아, 좀 잘하네. 친구들. 응? 구독. 와, 이번에 술래는 누가 될 것인지, 킬러는 누가 될 것인지. 나. 응? 너희 내려나? 다 죽이고 싶어. 나. <웃음> 헐... <웃음> 어... 나 헐... 헐... 어? 바로 내가 살이 맞아 어, 최악채나? <웃음> 아, <웃음> 아, 아 뭐야 아 재미없다 아 뭐야 진짜 무섭다 <웃음> 아 이거... 음, 그냥 대충해도 안 죽을 거 같단 말이지 늑대는 조금 시시할지도? 이 녀석들 나를 무시하잖아 늑대가 재미없긴 해 늑대야 <웃음> 넥테는... 다들 이렇게 널 무시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난 말이야 못생긴 녀석들을 좋아해 아, 난 그럼 난싫어하날 그럴... 싫어하더라니 난... 그러면 멤버들이 너무너무 좋아 미호야 <웃음> 왜뭐 이렇게 아미아아아고야쟤 <웃음> <웃음> 뭐야 진짜 쟤 이상하게 움직여 어. <웃음> 댕댕아 어딜 부활색을 <웃음> 보고 있어 <웃음> 어 아, 누가 또 이거 빨리 나어 아이고 이 너희 희생은 잊지 않을게. 아다 요루야. 나는 이 얘도 한번 더 죽으면 끝이야. <끄리> <altre> 나이스 나이스 잘 죽었다. 아, 아, 아니 얘는 얘는 왜 이렇게 철사야? 근데 뭐 움직일 수나 있냐? 오오오. 쫄라맨이야, 쫄라맨! 와이고, 와이고, 와이거 와이고, 애들이 어디서. 아니요, 허수아비 같아. 아 미야 아 <웃음> 야! 야! 이 녀석을 잘하는 척은 다 너만 별거 없구만. 미오야! 아유다 죽어버렸다고. 아, 이거, 늑대가 네 쏠라면 점프되는 학교 맵 했어야 됐는데. 뿅. 킬러 확률 몇 퍼센트인데? 65%. 와, 딱. 난 15%. 나는 35%. 오! 오! 오! 어! 오! 이거 맞냐? 야! 냥 제대로 기 맞지? 아, 언니 아! 아, 아, 방금 웠억 아, 니야 애들아. 나요루를 그 물었다고, 물었다고 빨리 숨어. 나 이맵에서 옛날 옛날에 된통 당한 기억이 있다고. 아 벌써 아, 나 기억나. 나 벌써 PTSD 와. 아나 소름 돋았어 벌써. <웃음> <웃음> 조금만 기다려 와. 아, 어떡해. 여러 준비됐어? 팝팝 스마라. 알아. 작은 아기 고양이들. 왔어 왔어. 병원. 병원 난 너무 좋아. 가버리까? <웃음> 이런 은 아기새 이리 와! 야너 <웃음> 꼬리 보여? 꼬리! 사람 개아오오오오오오오오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숨어, 숨어. 집안에 사람이 많아. 아 늑대야 너 지금 너다팔보려팔팔 팔 보여. 어 이제 안 보이지? 아, 안 보여 안 보여. 집 안으로 <웃음> 가야 돼. 어, <웃음> 어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어요리야 여기 있어. 요리야 여기 사람 <웃음> 있어 <웃음> 여기. 없어 없어. 여기. 아, 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딩딩이다, 아 진짜야 늑대. 나는 <웃음> 혼자 죽을 거 없덩. <웃음> 땡땡아 달려줘. 내가 너밖에 안았어뱅들아 야! 오늘은 이겼어야지. 잡았 아니 진짜 무서워서 도망을 못 가겠어. 야 뭐야? 지금 다다 잡았도 뭐야? 다 잡았다. 동인 동일 인물 맞아? 같은 <웃음> <두> 사람이지. <웃음> 난 쵸티 엔젤 여제 이중 인격이야나 탁살 돌았어. <웃음> <어땠이> <웃음> <저를> <웃음> 아니, 아니, 주유드, 네가 배신해서 이거 증거 아니야. 나 너랑 까지 가고 싶었는걸. 이번 귀신은 날 <웃음> 만나 무섭게 생겼을까. 와, 네 근데 왜다 몰려다녀? 이래야지 아, 얘네가 나 좋아하나봐 자꾸 추차다녀어장원영 <웃음> <웃음> 우리 장원영 입에서 어 비명 나오게 하지마 <웃음> 사실 무근입니다 <웃음> 아이 본인이 저렇게 불러날려고 하더라고 <웃음> <가졌어. 웃음> 아아아아아아 아니, 아니 이게 뭐야? 야맨나내춤좀 봐줘 춤추는게 <웃음> <천천히 개어>, 어때? <웃음> 좀 별로인데? 뭐라고! <웃음> 내 춤이 별로! <웃음> <웃음> 아! 야! 불쌍한 요맨이. 야, 야, 이거 완전. 상상 이상이야! <웃음> <웃음> 저거 뭐야? 뭐야? <웃음> 야, 상상 이상으로 무서워! <웃음> 그, 댕댕이는 방송인신이 도와주나봐. 살인마가 좋네! <웃음> <웃음> 진짜 이래서 꽃미남이면 달아니까. 내 대체 여미는 어디 있는 장원영 씨가 그런 말을 해주시게 기분이 좋네요. 많이 도왔구나. 여미야, 여미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저거 뭐냐 진짜. 빨레를 보고 감탄사를 내뱉지 않은 녀석은 죽어야 돼! <웃음> 어이, 친을 대내 <때> 춤이 <웃음> 어때? 으 어, 미안합니다! 어? 춤이 <웃음> 왜 미안해! 아흐 <웃음> 말할라 했는데... 내졌어 어? 민한테는 성격이 급하다니까? 야, 여매나 어? 야! 야, 뒤에서 <웃음> 이상한 애가! 이상하네? 내 춤이 그렇게 이상해? 내 <웃음> 음... 춤이 그렇게 이상하냐고 한번 음... 봐봐. 음... 아이야니 아니, 까왜안 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야 주인님 때는 왜 서있기만 해 감성중인데? 오! 정말? 오! 정말 예뻐요 주인님 <웃음> 주인님 <웃음> 정말 그렇게 많다. 예뻐? 그 마음에 들어? 내 네, 주인님 내가 이렇게 네 발로 연이 난다 해도 마음에 들어? 주인님이 아는 <웃음> <하는 웃음> 거라면 뭐든지 다 최고입니다 거짓말하지마! <웃음> <걷질만> <웃음> <웃음> <웃음> 자어쨌 오늘 어, 요루루는 본인이 이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을 닮은 것 같습니다 <웃음> 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웃음> 어, 안녕. 저 그냥 큐티 엔젤일 뿐이에요.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웃음> 안녕.